자, 오늘 51주일 126문입니다 주기도문 다섯 번째 간구인데요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음. 어, 여러분 일용할 음, 양식은 어, 하늘 양식입니다 예,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그 먹은 자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 용서예요 그렇죠? 넷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이 어, 하늘 양식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걸 먹음으로써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돈이든 음, 건강이든 결혼이든 직업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이 이 하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을 때 그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정말로 하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참으로 구하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용서라는 거예요 어, 용서한다 오늘 다섯째 간구에 용서한다라는 것을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늘 양식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에어컨 기좀 꺼도 될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한다라는 말이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신 말씀이에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에 있던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 이사야의 글에서 이제 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어, 그, 그가 아, 주의 성령이 예, 그 임하신 그가 메시아가 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눈먼 자에게 보의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로 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예, 전파하겠다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해요 음. 가 어, 우리 그 어, 50년째 되는 해에는 어, 그 레이기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매매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서는 50년째가 되면 에, 다시 그 무상으로 어, 공짜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게이 희년 제도인데 아, 그것이 그 자유와 용서의 증거로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은혜 해가 희년이 구약에서 그것이 신실하게 지켜졌는가 성경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특별히 왕정 시대, 솔로몬 시대의 그 이후부터 왕정 시대가 들었으면서 왕이 토지를 사유하고 국유화하면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 이런 주의 은혜가 희년이 맞이하는 이 복된 것이 구약에서는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사에서 예언되었던 이것이 본인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이 일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러잖아요 지금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을 펴서 읽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러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라 했지만 할수 없었던 일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희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이 말씀 이후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너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요 구약의 기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주의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가 아니라 신약이신 그리고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섯째 간구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두고 들어갈 게 뭐냐면 용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용서를 안 하면 여전히 나는 구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난 용서 못해 용서 안해네 좋아요 그는 여전히 구약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126문 한번 그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 이렇게 시작되죠. 다섯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로어 이러한 간구입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뒷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죄를 사여주옵소서라는 하 말이요. 어, 형태가 부정과거형이에요. 이렇다면 무슨 말이죠? 부정과거형이 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여진 하 거예요. 사여주옵소서라는 하 것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현재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현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 이미 깨끗하게 사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하여진 사실을 내가 현실 현재에서 알게 해 주십시오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어 그 이미 그죄 용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치, 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이 주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칭의를 얻은 자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졌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겨진 자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미 죄가 사하여 진자죠. 칭이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역사라는 이 에, 삼, 이런 생,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 오염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이 성화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이미 사함 받았다니까요. 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졌다고요. 그런데 의롭다 여겨졌으면 의롭게 사,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내야 의롭게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문제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넷째 간구로 하늘 양식 대신 제 7일째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끈 자요 그가 하늘로 올리울 자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고 또 먹고 있는 자로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도임을 증거케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다섯째 간구에서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제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먹은 자로 예수님을 계속 먹고 성도로서 사는 나의 삶을 보여 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정말 먹었잖아요 우리 성찬 때도 먹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아니 기도로 몸부림치게 싸워야 할 만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용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마음에 그 짓누르고 우리를 휘젓는 문제가 미움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용서는 하고 안 하고. 저쪽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를 안 하네. 그 말을 안 하네. 용서 받을 만해야 용서해 주지. 그죠? 큰맘 먹고 전화를 했는데, 그냥 큰맘 먹고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 왜 네. 전화했어? 그냥 그말 한마디에 그냥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그냥 확 달아나죠. 네. 여러분, 이 문제가 용서가 어, 그 어디로부터 들어온 풀어내야 할 문제의 마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우리 한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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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나무 열매 못 먹게 해? 왜 그랬대?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너 사랑 못 받는구나. 너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당했어. 피해자야 그런 거죠. 여러분 이말 끝에 여자가 그래? 하나님이 뭐, 이거, 이거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했고, 뭐 죽을까 안 오라 했고, 아니야,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서 보니까, 어, 뱀이 그러, 저기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거 먹죠. 이 불순종이라는, 교만이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죄를 품게 하는 사악한 마음이 이 피해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해놓고 너 여기다 갖다 놓고 못 먹겠으면 하나님이 너 피해 준 거네. 뭐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어때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떠오르면 그리고 그 고통을 준 당사자가 여전히 나의 상처를 알아주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끙끙거리고 아파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그를 가해자인 그를 용서를 먼저 해? 아, 안 해? 못해 줘?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난 그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고 거부하는 불순종이 꽉 들어오죠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그 다섯째 간구 다시 한번 답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이죠. 여러분, 우리는 음, 나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나에게 죄를 진자뭐 이렇게 많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할 때 내가 없느냐? 뭐 내가 있어요.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요. 네. 내가, 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한 것 같이, 예, 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이, 그 속에,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나는 당했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손해본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억울하게 피해당한 이가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줘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굉장히 그돈 맡겨 놓은 거 달라고 하듯이 당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처박아 둔다고 한다고 하든, 우리를 우린 사실은 지옥의 갈 자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부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뒀다. 내 삶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날안 사랑했다라는 게안 돼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하나님 을 떠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인 너희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를 정령할지니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였다 할때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당하시니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할때 우리에게서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나 우리가 그그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그 자신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꺼내놓고 용서를 구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그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가 억울하게 그걸 담당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에, 믿는다.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져야 돼요. 여기 오늘 그 카이데베르크 간구를 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소서로 하면서 이렇게 뒷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자 보시사 나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뭘뭘 뭘. 하나님께서 뭘 보아 달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 받은 정당한 근거예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지금 그걸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이미 받았어요. 이렇게 이이 피의식을 갖고 있는 쩌들어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셨어요. 그런 나를 살려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수 있는 자리로 그 성화의 삶을 그, 그 온전한 정당한 하나님 앞에서 받아진 그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나를 영원토록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열로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한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문맥으로만 보면 이게 조건처럼 딱 보여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문맥상 그런데 시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시제가 이 기도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에게 우리에게도 기를,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내면서 살아라라는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로 너희는 그 용서를 입증해내면서 살아라. 칭의를 얻었다. 칭의로서 너희가 받은 칭의가 정당하며 합당하며 영광스럽다는 라 것을 성화로 보여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답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순서 잘 보세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죠? 그 이미 칭의가 이미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증거가 성화의 삶으로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란 말이죠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건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예, 증언하는 겁니다.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당하게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하나님이 피해자세요.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끌어 안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짓고 하고 다시는 그런 죄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근거가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람에게 근거를 찾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용서하는 근거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고 근거이지 저쪽이 아, 죄를 알아 깨달았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마음이 고쳐지고 형그 행동이 바뀌어지고 아 용서해 줄 만하네. 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골루세서 3장 13절 함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조건 없이 응? 여러분이 불경건 속에 있을 때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의 너의 삶에 있어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삶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는 자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이 뭐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나에게 피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면 자기 죄를 보면 가능해요. 내 죄를 보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거리를 두고 딱 유사거리를 두고 더 이상 내 근처에 못 오게 할 거야. 딱 그만큼만. 더 가지도 않고 들어오게도 못하게. 딱 거기까지만. 응? 밥한번 샀으면 밥한번 사는 것으로 끝. 이렇게 딱 거리를 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진짜 보지 못한 거예요. 지, 진짜 회개가 뭔지를 해본 적이 사실상은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가 너무나 철떡철떡 붙어 있는 것이 보여서 남의 죄에 대하여 내 죄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그 모습을 이렇게 보지가 않아요. 내 죄가 급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된 자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죄가 인식되지 않은 사람이 용서하며 산다?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용서는 뭐예요? 도덕적 용서예요. 나 괜찮다라고 증거하는 용서예요 그거는 요 용서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밑에 그 사람을 두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랑은 우리를 대등한 인격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심을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동정한다. 어 너희에 대해서 나는 아 정말 그참 동정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다. 잘안 와닿죠? 이게 표현이. 어쨌든 예화를 썼으니까 끝까지 씁시다. 은석 집사님하고 희수 자매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그 희수 자매가 은석 집사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없으면 안될것 같아서 동정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요? 동정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와 결혼해줬다? 나와 결혼했다고? 어. 네. 성주성도님 마음 괜찮아요? <웃음> 네. 아니 그런 결혼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너를 결혼한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정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 난 죽어도, 죽으면 죽어도 용서 못 해줘. 이런 말은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담아내서는 안 돼요. 아, 이 불순종과 교만은 이내 피해의식과 내가 피해자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 하는구나.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살면서 남편에 대해서 동정은 해줘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 왜?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내가 당신이 아니라 그때 그, 이씨어야 세야 되는데 아니면 강씨이거나. <웃음> 근데 내 당신과 결혼하면서 나는 피해 당했어. 그럼 뭐야? 그냥 할수 없어 살아주긴 하지만 이혼도 못하지만 그 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자리까지 못 가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만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면 안 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못하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피해의식으로 꽉찬 내가 어느 날 용서가 됐다. 성도 안에서 또 대인관계 안에서 가족 간에서 용서가 됐다. 그러면 이게 내 의지로 된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화의 거룩한 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거룩해져가는 거죠. 내 의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맛보는 증거는 뭐냐?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는 못합니다. 난 용서 안 돼요. 난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싫어요. 근데 그 싸움을 하면서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용서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덮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시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혼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 한 사람의 죄인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그런데 그한 사람이 그옆 사람한테는 내가 그한 사람이에요. 그 서로가 서로가 얼마나 이렇게까지 죄인일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자기중심성일 자기중심일 수 있을까? 이기적일까?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결혼 그리고 성도인 부부는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점에서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라 사실이 살아가면서 계속 그를 받아주고 그잖아요. 바깥으로 던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지만 그렇게 가장 용서를 실험할 수 있고 용서를 서로가 해야 되는 관계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세상처럼 희낙낙거리면서 인꼬부부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 은혜를 서로가 누리고 맛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 암에는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부생활 너무 행복한가 봐요 응? <웃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문맥 안에서 보셔야 돼요 어,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갑자기 지금 어, 교회의 권징을 쭉 얘기하는데 19절 20절에 가서 합심기도 하면 하나님이 개인기도보다는 합신기도 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절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번까지 490번이죠 할지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안에서의 권징의 문제 속에서 기도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문맥 자체가 용서를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성도이니까요 이 용서를 받은 자들이 서로에게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용서 공동체로서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다루기에 권징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몸들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이제 우리 그 교회인 우리가 각 지체들로 예수님의 몸들인데 이 몸들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공격받았어, 나 피해 당했어, 그그 어? 그, 이렇게 서로가 그 피해 의식 가운데 있게 되면 교회는요 음, 분파가 생깁니다. 어떤 때 가장 많은 피해 의식을 느낄까요? 음, 제가 그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갔잖아요. 수련회를 갔다가 내려와서 한번 이제 그 우리 그 동산별로 모여서 수련회에 대해서 은혜 서로 나누는 자리에 제가 한번그 장소에 같이 갔는데 여러분들 꽤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내내 말씀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어, 어 수련회 때 자기가 어 공격 당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나머지 말씀들은 아예 그냥 그, 전혀 전혀 자신 안에 들어와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공격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그런 사람들끼리 분파를 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어 어. 피해의식을 갖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에게 죄를 보게 하고 내 자존심과 자기 부인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고 어, 말씀 증거자가, 목회자가 나를 무시했다 그 나를 뭐 여러분들 하는 말로 표적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진짜 표적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표적 없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 저기 뭐죠? 교양 강좌죠. 강좌. 좋은 소리 듣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태양 빛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앞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딘다? 여러분 이 피해의식이 죄를 품게 하는 사악한 마음이고 여기서 교만이 싹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말씀, 다른 성도들이 다 은혜받고 예배에 대해서 은혜받고 내려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여쭤보니까 그거예요 왜 나를 무시했냐 이거죠 전 기억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마태복음 18장이 끊임없는 용서와 그리고 정당한 권징으로서 어떻게 교회가 용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 끊임없는 용서와 정당한 권증으로 자기 죄를 보도록 도와야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냥 막, 뭐,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490번. 영원토록 용서해야 된다는 그 배경이 앞부분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22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죠? 죄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상대에게 권고하고.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않으면 데리고 가서 두세 자랑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여기에서 죄가 풀리면 하늘에서도 여기서 회개가 되면 하늘의 문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되는 것이고 교회가 정당한 권징을 통해서 무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 남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도우라는 거잖아요. 이 그런 문제에서 끊임없는 용서를 갖고 이게 이건 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갖고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죄인은 사랑하 끊임없이 그 죄를 조장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분노와 음, 그 뜨거운 기도로 물리치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를 위하여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것으로 죄를 깨닫도록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용서 속에서 그래서 3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일만달란트와 백데라리온그 얘기 속에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그 에,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 아닙니다 죄 용서 문제예요 죄를 용서하는 문제예요 어 그, 나에게 그 사람이 그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죄사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아졌고 거룩해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피해의식을 떠올리시나요? 하나님이 그 피해의식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온전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질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기도하며 용서하면서 말씀으로 도우면서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도록 돕고 그리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가 나에게 했던 어떤 말들이 아니라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죄에 대하여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를 중심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듯이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용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에덴개혁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각각 몸된 존재로 요 전부 다 고쳐지지 않는 문제를 다들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오히려 죄투성이다. 오직 용서할 일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에덴 교회는 개혁 교회라며, 개혁 교회가 하, 개혁 교회는 아주 아주 짜증나. 이렇게 응? 왜 그냥 사람들이 그럴까? 응? 여러분 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가 있고요. 잘해 보려고면 잘해 보려고 하는 대로 문제가 발생해요. 왜? 여전히 인간의 죄된 오용과 부패가 여전히 우리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이 용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죄의 사암 용서받은 자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풀리도록 그 죄를 위하여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용서하고 말씀 앞에 그가 그 죄가 정당하게 드러나도록 돕고 그죠? 그가 죠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로 살도록 이 문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한 것은 문제도 있지만 해결도 있다.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세를 죽음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내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문제에서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나와지는,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집니다. 예, 문제가 없,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결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음, 그 영원한 내색 가운데 있는 존재로 살 때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존재로서 살아내도록 우리의 죄된 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와 오염이 예,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요를 깊이 인식하고 나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복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곳에서 나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 공동체요. 제사함의 공동체로서 내가 받은 용서를 흘려내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